안녕하세요 여러분 민기입니다. 설날 잘 보내셨나요? 저는 설날에 일을 하고 유튜브를 올렸고요. 설날에는 제가 촬영을 못했어가지고 정신 차려보니 벌써 금요일이 되었지 뭐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금요일이어서 아 이번 주는 브이로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려보자 해서 이렇게 금요일인데 켰습니다 오늘도 하루야채를 먹습니다 저번에 하루야채 먹는 영상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맛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맛을 알려드리면은 당근 주스? 당근 주스랑 토마토 주스를 섞은 맛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다양한 야채가 들어있다고 하지만 그런 맛입니다 당근 주스나 토마토 주스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이거 또안 좋아하는 사람 엄청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마스크를 새로 샀는데요. 원래는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거든요. 회색 마스크. 이거 작년에 샀던 건데 무슨 공구 마켓인가 거기서 엄청 싸게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놨거든요. 이걸 드디어 다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쿠팡에서 산거거든요 이번에는 아 무슨 색깔을 살까 하다가 막 노란색 베이지색 뭐뭐 이런거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흰색깔이 좋겠다 싶어서 모양은 비슷한 이런 불이형으로 샀습니다 불이형이 부리. 맞나 모르겠는데 한우리 보건용 마스크고요 이름은. 원래 그 그냥 일반 일회용 마스크 사려고 했다가 설날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KF 80 이상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KF 94거든요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ASMR.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냄새가 조금 다르긴 한데, 좋은 것 같습니다. 진작에 흰색깔 쓸걸 그랬어요. 괜히 저번에 회색깔 썼어가지고, 뭔가 없어 보이더라고, 뭔가. 오늘도 저는 촬영을 나가야 돼서, 오랜만에 이 투명 안경을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처음 촬영할 때 쓰고,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마스크 언박싱을 해봤어요.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이거라도 뜯어봤습니다. 여기는 신당에 새로 생긴 타이프 커피 왔어. 타이프. 타이 왔게 타이 여기 타이프는 커피 주문하는 곳이랑 먹는 곳이 따로 분리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왔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따뜻합니다 지금. 마스크 자국 났었어. 이거 찍는데 어제 너무 웃 기다. 아 <웃음> 어, 추워요. 날씨가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촬영을 다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추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예. 고양이다. 오늘 아침에 그 백신 당일 예약하는 거 해놓고 잠 들어가지고 지금 맞으러 갑니다. 어 고양이다. 오늘 지우랑 같은 날 3차 막자고 해가지고 오늘 당일 예약했어요 아 오랜만에 와주니까 아프네 좀 제가 1차 맞을 땐 괜찮았었는데 2차 맞을 때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뭐 이상한 게 나가지고 와 엄청 간지러웠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처방받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요, 두개말이에세개말이 진짜? 뭐야? 잡아봐. 이이 이렇게 많이 생겼지. 이서 아... 아... 아... 아... 내리서나이가 살린 상지 안녕 <웃음> 안녕, 방금 지유, 지하철 데려와 주고 저는 타코야키를 샀습니다. 지유 보내고 먹는 것 같아 가지고 뭔가... 일부러 혼자 먹으려고 산거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거 가끔씩 먹는 타코야끼인데, 진짜 맛있어요. 집에 와서 먹어야지. 짜란. 원래 항상 8개짜리 샀었거든요. 오늘 14개짜리를 샀습니다. 음 진짜 이거 한 20분 기다린 것 같거든요 밖에서 지금 턱이 턱이 좀 얼어가지고 턱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지금 지금 손도 너무 얼얼하고 오늘 또 백신 맞았잖아요 그래서 팔도 아픕니다 이번 주에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분량이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타코야끼를다 먹고 지금 씻었거든요? 저의 나이트 루틴을 공개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 루틴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의 나이트 루틴의 핵심이 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시그니처 에스튜드 프로젝터 4.2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 스킨 베이직 란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이 제품을 소개해주면서 그 모공 축소를 집에서도 할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썼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서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파는 필리밀리 화장솜이라는 건데요 이게 펼쳐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에다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일단은 물을 먼저 적셔줘요 뜨거운 물로좀 약간 불려 놓으면 좋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에 제가 링크를 달아줄게요 여기 참고해 주시면 좋고 뜨거운 물로 접신 다음에 조금 물기를 짜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제품을 여기다가 앰플을 적셔줍니다. 그 다음에 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짠 다음에 앰플을 뿌린 상태입니다. 이거를 접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흡수를 시켜줘요. 일단, 일단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저도 긴가민가하면서 반신바디로 해봤는데 저도 그컴플렉스가 약간 모공이 넓은 편이었거든요, 코가.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이걸 해보면서 좀 많이 괜찮아져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직까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머리도 대충 말려 보요 일단은 지금 여기만 앰플을 붙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한 10분? 아니, 시간도 아니고 그냥 마릴 때쯤에 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한 10분인가 15분인가 붙여놓으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많이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리면 끝 끝은 아니고 그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오가나셀 이걸 발라줍니다 이거 마르면은 이걸 떼고 요거를 발라줘요 아 이걸 다 쓰면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이거 하나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나이트 루틴은 이걸 하고요. 씻고 나서 이걸 하고, 떼고, 아니지. 이걸 하고, 그거 미스트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뗀 다음에 이걸 합니다. 이걸 바릅니다. 그러면 끝. 별거 없어요. 사실. 요 근래 저한테 피부 관리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생각난 김에 겸사겸사 올렸습니다. 되게 별거 없죠? 자신한테 맞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제일 정,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피부를 찾자! 내 피부에 맞는 성분을 찾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피부에 뭐가 안 좋고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아시면은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하고 떼도록 하겠습니다 탁탁탁 <웃음> 이것도 바로 갖다 버립니다 일단은 나는... 아 어, 크림이 어디갔다 크림이... 일단 일단 이거부터 바를거예요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느낌. 느낌 아 요즘 왜 이렇게 건조한지 몰라 너무 건조해요 밖에도 건조하고 집도 건조하고 가습기를 돌리면은 공기청정기가 너무 돌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공기청정기 너무 세게 도니까 시끄러워 죽겠고 근데 안틀면은또 건조하고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세게 돌아가지고 내가 뭐냐 가습기 전용 정수기 정수기 필터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것도 샀었거든요 근데 그거 해도 빡세게 돌야 그래, 빡세게 지금 코가 너무 건조해서 코 속이 까졌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 끝. 이번 주는 분량이 많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는 더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굿밤 <웃음> 안녕